도착. 정말 바뀐 게 없군요. 아니야, 그래도 가게다 조금씩은. 저기도 바뀌었어. 저 건물. 프부터는 동사 좀. 어. 줘 방이 없어서 굉장히 넓은 방으로 예약을 했는데 와! 침대가 세개다 아, 침대가 다섯 야야봐 <웃음> <웃음> 변신을 하였습니다 웃어? 웃지않지어 와, 저쪽 저점금층으로 올라가. 아 저쪽으로 갈까? 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금 지금 지금 지금 와, 커브라 진짜 사람 없다. 얘네 트이 맨날 똑같은 거 쓰는 것 같은데. <웃음> 맥도날드. 아니, 서브웨이가 생겼다고? 서브웨이도 생기고, 맥도날드도 가고, 엄청 스페이스도 넓게 바꾸고. 근데 확실히 커브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음. 서브웨이. 일본 서브웨이랑 한국 서브웨이랑 맛이 조금 달라요. 당연한건좀 모르겠지만 살짝살짝 살짝 달라요 맨날 BLT먹는데 그 BLT맛이 좀달라어요 처음에 일본에서만 먹다가 한국에 와서 좀 어색했어요 감자튀김이다 음, 땡큐 진짜 안먹지? 응 변함없는 다가시야 서점이 생겼고 얘가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여기로 왔고 내 알바짜리는 사라졌고 얼만데? 300원 <웃음> 타워. 아 저거 나왔네 이거 이둘 중에 하나 마녀공장 파워 시카 VT 와우 시카가 되게 인기가 많네요 36세 얘 하나로 다 되는거 아니야? 1학년 때 알바했던 곳이 이동을 했네요 지우 <웃음> 취할 정장이다 취할 정장. 응. 별로 응. 특별한구나병이도네요 <tomar down> <forum> <photons> <predomin40ín> <IL> <down> <웃음> 밥맛을 마시러 왔는데 흠절 음? 달아보여 정말 편함없네요소니 와, 차가워 응. 자 찍어 말회 응. 응. 와나 말회 처음 봐 응. 응. 응. 이제 석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옷을 이거랑 자켓 하나밖에 안가지고 와서 영상 내내 옷이 똑같을 수 있어요. 하하. 이 박은 여기서 묵는데 엄청 넓은 방이긴 한데 청소랑 수건 교환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샴푸랑 이런 거 있었나? 안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자로 인사해 줘. 아, 아이, 아이. 좋은 날씨. 와 미세먼지 없는 저 푸른 하늘 굿모닝 응. 오늘은 <웃음> 제 배경 대박이다 3년 만에 학교에 갑니다 이피하우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하우스원 W2층에 살았어요 몇 호였지? 2 0 7이집호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집 날씨 좋다 <웃음> 난단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짐단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저 새로운 학부 그거 아니야뭘 짓고 있을까? 닫았어 닫았어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가 있지 저것 때문에 망가진 우산이 몇 개야 뭘 많이 짓네 도서관 아직도 학생인 척할수 있을까? <웃음> 대박! 어, <웃음> 이 냄새, 교실 냄새. 아니, 어떻게 책상마다 콘센트가 생겨? 정말 코브때온게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웃음> 렌즈를 뺐습니다. 에프 동. 와! 진짜 <목소리도> 조용하다. 아주 맛있습니다. 잘 있어라, 안녕. 봐봐요, 스시를 안 먹어. 벌써 주문했어? 안경도 쓰고 후배들과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브이로그 정도는 찍어줘야지 막지왔는 <웃음> 3년만 <전에. 웃음> 와 치화할 때막 엄청 고민하고 그랬던 곳이네요 공원 아, 좋다. n e u 몇년 만에 오는 유후인인가 그대로 있네요여기는 <웃음> 귀여워 오물심오늘은 <웃음> 생활로 다니는중 유후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지진 한번, 코로나 한번 빵빵 겪고 나서도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은 것 같아. 한때 한국인이 훨씬 더 많았을 때가 있었지. 너무 귀엽다. 영혼 없는 게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 하찮아 보이는 게 너무 귀여워. 음. 음. 여기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단고 지루가 유명하지 밥을 먹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갑파 식당이라는 곳이었는데 사실 유인이 너무 살았던 데랑 가까워서 막 밥을 엄청 먹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 괜찮은 식당을 찾은 것 같아요. 2층에 있습니다. 갑파식쿠더우 두둥 두둥 대박이지? 진짜 대길 잘 나온다니까? 다 대길인거 아니야? 언제나 있던 이곳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어, 어, 어. 해피 허니문 <웃음> 우와~ <웃음> 방송했던 상품이 이렇게 있으면 좀 기쁜데, 오 네, 호텔 체크인을 하고 저는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선물도 잔뜩 사고, 맨베이를 샀습니다 이치란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번에못 먹었거든요 후쿠오카에 숙소가 없어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불에서 1박을 더 했는데 아무튼 선물도 사고 밥 먹고 그 들어가서 호텔에서 온천 갔다가 놀다가 그리고 내일 드디어 집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사일이 금방금방 가네요 아수고 와, 감사합니다. 뭐가? 스테이크! 이제 갑니다. 짠! 세비 놀이! 저 위에 있는 학교가 보입니다. 오늘 유후인에서 산 후쿠부꾸로 하나씩 뜯어봅시다. 음, 음. 이렇게 빛이 예쁘게 보이는 거 아닐까? 그렇지. 좋아. <웃음> 이건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웃음> 귀엽다. <웃음> 오, 겁 이쁘네. 얘는 꽃병 하면 예쁘겠다. 오오오 음아음 가장 큰거뭐예 예쁘지 않습니다. <웃음> 쿠보쿠라가 그다 그렇지 뭐 우리 트리도 뜯자. 트리는 진짜 예쁜. 이건 우리가 보고 산 거니까. 아, <웃음> 음 예쁘다. 남편은 잠들었고 저는. 온천에 가고 있습니다 네.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웃음> 잊고 있었는데 졸업식 때 엄마랑 여기서 묵었거든요 네, 그때 갔었네 저 탄아유를 복지 실성이 보입니다 역시 베프 <웃음> 저는 베프에서 한국에 돌아갈 때 이제 뭐 선물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럴 때 항상 멘베이랑 카보스 관련된 걸 사거든요 카보스가 이제 약간 유자, 레몬, 초록색 약간 그 계열 친구인데 그멘베이는 맛있대요 일본 친구가 추천해줘서 먹기 시작했던 건데 맛있다 그러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자베르? 지베르니? 자, 자. 에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자막에다 달아두겠습니다 그거고요 나만 모르는 명물이었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샀습니다 하.. 씻고 나와이 날씨 좋을 때 걷는 게 너무 좋네요 제 말한 게 이거였습니다. 자비에르, 자비에르였어요. 무슨 상자가 엄청 고급죠? 멘베이는 이게 멘베이.